마지막 활동이었어요. 음, 오, 오, 시원 텁텁하니 기분. 네, 오늘 저희 인기가요 막방을 했는데요. 오늘 막방 가담을. 음, 한 명씩. 오케이. 네. 다이브. 아까 근데 응. 샌반 때 울고 계시는 다이브를 제가 봤거든요. 진짜, 진짜. 그래서 저도 엄청 갑자기 슬퍼졌어요. 뭔가 약간. 슬픈데 근데 또 저희 이제 축제도 앞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다이브 막못 만나는 건 아니니까 많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희 항상 마음속에서는 함께 있으니까 저희 애라이브 진짜 많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함께해요 고마워요 다이브 네 <놀람> <놀람> 진짜 애프터라이크 막 뮤비 찍고 준비하던 게 진짜 얼마 안된것 같은데 어느새 오늘 이렇게 막방까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 진짜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앞으로 남은 다양한 활동들도 같이 응원해주세요 다이브 너무 고마워요 네, 다이브 이번 활동도 항상 저희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줘서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고맙고 항상 전 다이브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에프트라이프 활동은 마무리됐지만 우리는 어, 계속해서 계속 계속 보는 사이니까 아, 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계속해서 계속 보는 사이니까 <웃음> 아 잠시만 머리가 하얘졌어 <웃음> 계속 뭔 계속해서 보 사이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사랑해 <웃음> 다음은 활동도 물론 너무너무 행복했지만 많은 다이브들을 더 눈에 담으면서 앞에서 무대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의미있고 더 행복했던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, 어,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많이 볼테니까 너무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우리는 더 많은 앞날을 들 기다립시다 정말 고마웠어요 네, 다이브 오늘부로 애프터라이크 음방활동이 끝났는데 앞으로도 볼수 있는 날이 많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많이많이 많이 만납시다 다이브 그리고 다이브도 저희도 너무 수고했어요 음 <웃음> 다이브 이렇게 애프터라이크 오늘 드디어 아니아니 아니 오늘 이렇게 막방을 하게 돼서 약간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시원섭섭한데 이렇게 항상 곁에서 응원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 <웃음> 진짜 라이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맞아요 진짜 이번에 진짜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고 음. 또산옥할때 팬분들이 들어오시는 맞아. 게 처음이었잖아요 음. 활동 중에서는 그래서 너무 의미있는 활동이었던 음. 것 같습니다 진짜, 음. 진짜 너무너무 소중했던 에터 음. 활동이었고 우리 곧 다시 봐요 안녕! 안녕. 막주까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だいぶ